제일 귀찮은 밀린 빨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불 빨래 1차로 돌리고 2차로 옷이랑 수건 이런 거 돌리려고 합니다 아, 전신 거울을 하나 샀거든요 30분에서 1시간 뒤에 거울 도착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택배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울이 도착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 거울 완전 커요. 이 거울이 제가 원래 쓰던 거울이거든요. 가로 길이가 40 정도인데 베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굵어가지고 4 2 40이 아닌 그런 사이즈고요. 이거는 제가 시원하게 60cm짜리로 구입을 했습니다. 까사미아 까사온 거울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닦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더 사람이 퍼져 보이는 것 같고 얘는 좀 얇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얼굴이 땡글땡글한데 이거는 뭔가 간은, 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름해 보이는 느낌. 이거는 짜리몽땅이 보이는데 얘는 좀 길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웃음> 주문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숙배송을 주문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는 이렇게 막 써서 주문 하진 않고 필요한 거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이마트 어플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꺼번에 장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필요한 것들을 써서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범 채소 시리즈 땡초랑 제가 양파는 동네 마트에서 사와가지고 마늘이랑 감자를 사려고 합니다 콜라, 사이다, 번들, 칫솔도 사야 하고 전기청소 그 3M에서 나온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막대기도 사야 돼요 햇반 사야 하고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 돼서 두부도 사야 되고 토마토랑 청포도, 귤, 우유랑 요구르트 노브랜드 감자채 지금 라면이 집에 짜파게티 하나 남고 진짜 쫄면 하나 남았어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진짜 지금 온 집안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베이컨, 프랑크 소세지, 카스테라랑 피코크 당근 케이크, 소육고기랑 소고기, 과일 주스도 하나 사고 저번부터 명란젓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계속 못 사고 못 사고 못샀거든요 못 그래서 이번에는 명란젓을 꼭 사보려고 합니다. 물티슈. 제가 이번 달에 사야 할 것들은 대충 이 정도가 되겠네요. 하나씩 검색해가지고 쓱 배송 장바구니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어플에 들어왔습니다. 주문할 때 항상 베스트에 들어와가지고 베스트를 한 번씩 훑으면서 장바구니를 담거든요. 감귤 4kg짜리 한 박스에 9,990원이네요. 원래 귤을 사려고 하긴 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안셀 수가 습니다 신라면. 짜파게티 담아봅니다. CJ 햇반이 조금 비싸서 저는 오뚜기 햇반으로 사먹거든요. 오뚜기 밥. 오뚜기 밥요거 12개짜리는 5,480원입니다. 100g당 377원이고요. CJ 밥 12개짜리는 100g당 436원이니까 저는 오뚜기 밥 12개짜리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담고 한 포도 한팩 6,980원짜리 하나 담고 이컨 담고 오랄비 칫솔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깨끗한 나라 물티슈 담도록 하겠습니다. 990 채소 어떻게 구입하는지 정말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990만 치면 은 이렇게 990 채소들이 나와요. 990을 검색을 해도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 배송지로 설정된 이마트 지점에서는 이990 채소들을 판매 중이라서 이게 저한테 서치가 되는 것 같고 구공 채소들이 검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배송이 지정이 되는 이마트 지점에서 아마 구공 채소를 판매를 하지 않아서 검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의 공예입니다. 마늘 담고요. 양송이버섯살 생각이 없었는데 담아봐야겠어요. 땡초 담아야 되는데 땡초가 안 보이네요. 구구구 땡초. 청양고 추노공 청양고추가 품절인가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사봐야겠어요. 청양고추절임? 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입에 막 침이 고있네요아 맛있겠다. 청양고추절임 담아보고 그 3M 전기스티을 사야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 스틱 막대기는 있어가지고 저는 리필용 6개입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 감자칩 다음을게요 하나, 둘, 셋, 고구마칩, 하나, 둘. 찰토마토, 그큰 토마토를 먹고 싶은데 방울토마토밖에 안 파네요. 방울토마토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소용용 담고 자취방에서 한우는 사치이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호주산 척 바이롤 스테이크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사이다. 저는 사실 이 코카콜라를 더 좋아하는데 가격이 천 원이나 차이가 나가지고 이걸로 구입을 해야겠어요. 펩시 콜라로. 망고를 살지 사과를 살지 모르겠어요. 망고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 요구르트 담고요. 서울 우유 이걸로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담다가 갑자기 급 생각이 났는데 치즈 치즈, 피자 치즈 옥수수 콘이랑 피자 치즈 해가지고 콘치즈? 만들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피자 치즈 500g 짜리 담았습니다 이게 제일 저렴하네요 동원소재 이거 담았고요 후랑크 소세지 어? 너할라피뇨프랑크가 어, 있네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인스타그램 보다가 알게 됐는데 얼마 전부터 세탁기로 빨래를 하면 은 냄새가 자꾸 나서 섬유 위연제를 넣어도 이상 비릿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세탁조 클리너를 이용을 하면 은좀 그런 냄새가 안 난다는 말을 봐가지고 지금 사보려고 합니다. 세탁조 클리너 하나 담았고요. 샤마틀링 카스테라 아품절 이럴 수가 당근 케이크 그 장바구니를 채워봤습니다. 틈새라면, 틈새라면. 깜빡했네요. 아, 틈새라면. 아, 불닭도 먹고 싶은데? 불닭. 지금 16만원치 담아가지고, 일단, 신라면 버리고, 청양고추절임 버려야겠어요. 네, 주문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당장, 당일 배송이 되는 게 지금 딱 5시부터 8시 사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등급 쿠폰이 먹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7,465원이 할인된 상태고요. 상품평 하나에 100원이고요. 한 달에 20개까지만 그러니까 2,000원까지만 적립금을 받아볼 수 있어요. 많이 써도 소용없어요. 딱 2,000원까지만 적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달에 딱 20개씩만 쓰고 적립금은 그달그달 그달 쓰고 있습니다. 일단 7,465원에 2,000원 할인 더 받아가지고 139,915원을 결제를 하게 됐네요 자꾸 사다보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등급 유지를 위해서 10만원씩 한 달에 한번 왕창 몰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습배송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스파게티입니다. <웃음>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5 스푼을 넣었더니 조금 많이 새콤한 느낌이 들어요. 3 스푼 정도만 넣을 걸 그랬나 봐요. <웃음> 후식으로 구구 크러스터 오리지널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딱반 먹고 반 남겨놨어요. 전기장판 위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정말 꿀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한입더 음. 배송이 방금 도착을 했어요. 아까 장바구니 담으면서도 보여드렸지만 도착한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취방에 밥솥이 없는 관계로 저는 항상 햇반을 전자렌지에 돌려먹고 있습니다. 12개짜리 하나 사면 한달 충분히 먹더라고요. 감귤 한 박스를 샀는데요. 한 번씩 막 상한... 하... 터진 게 왔습니다. 터진 게. 말하려고 하자마자 이 터진 걸 발견했어요. 상한 게한 번씩 와가지고 귤이 하나 써보면 은 진짜 순식간에 다 써버려가지고 잘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오락실 게임하는 기분 대충 훑어봤는데 상한 건 없는 것 같아 안 상한 부분만 제가 먹어야겠어요 <목소리> 제가 좀 전에 양치질을 해가지고 엄청 쎄그럽네요. 차인머스켓 그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그냥 청포도로 샀어요. 저의 최애 방울토마토 왔습니다. 피코크 명란젓도 잘 도착했습니다. 피코크 당근 케이크도 찌그러져서 왔네요. 청양고추 하나 샀는데 두 봉지가 왔어요. 지금 플러스 원인가? 자색 고구마 칩 왔습니다. 노브랜드 감자칩 사워크림 앤 어니언. 3개 도착했어 짜파게티 다섯 개인데 하나 무료 증정 받았어요 오랜만에 불닭볶음면도 샀어요 저의 소울라면, 틈새라면도 샀습니다 990깐 마늘, 990 감자, 990 양송이버섯도 샀습니다 세탁기 돌릴 때마다 옷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세탁조 청소를 해보려고 세탁조 클리너를 사봤어요 이거 물건 정리하면서 돌려봐야겠어요 물티슈 여섯 개 묶음도 샀습니다 점점 이물건들을파우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콘치즈 해 먹으려고 스위트콘 하나 샀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제가 칫솔을 하나만 산다는 게 실수로 두개를 사가지고 본의 아니게 칫솔 부자가 돼버렸어요 시시콜라 1.8L 두개랑 광고주스랑 오렌지주스 두개 샀습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쓰는 경기 스틱 크린스틱입니다 수세미에 세제가 함유돼 있어가지고 변기 청소할 때 진짜 좋더라고요 서울우유 두개 샀고 유통기한 11월 1일까지여가지고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마시는 요구르트 세줄 샀습니다. 된장찌개에는 꼭꼭꼭 꼭 두부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두부를 샀습니다. 이걸로 된장찌개 끓여 먹을 거예요. 뭐 콘치즈 해먹으려고 옥수수콘이랑 같이 피자치즈도 샀습니다. 집에 베이컨이 떨어져가지고 베이컨 세 묶음짜리 하나 샀어요. 할라피뇨가 들어있는 그릴후랑크 소세지입니다. 할라피뇨 들어간 거는 처음 먹어봐가지고 궁금한데 맛있을 것 같아요. 호주산 소고기 스테이크 400g짜리 하나랑 국내산 수육용 삼겹살 500g 하나 샀습니다. 이거 뭐다 정리하고 저녁을 차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찬통 작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반찬통에 넣었습니다. 제가 땡초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썰어 넣었는데 너무 많이 썰어 넣었나 봐요. you mm -hmm. 저녁은 계란찜이랑 갓김치랑 오이무침, 김, 명란젓입니다. 이달 근무표가 나와서 스타벅스 다이어리에 옮겨 적을 거예요. 다음 달에 포데이가 두번 정도 있긴 한데, 나름 괜찮은 극단적인 조티가 안 나와가지고, 다음 달에는 그래도 비벼볼 만할 것 같아요. 다이어리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캡처해가지고 스토리로 올렸거든요. 스토리 보고 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귀여운데 안 사고 뭐 하시냐고 하시는 분들도 <웃음> 계셔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려고 들어왔어요. 쓰려면 지금부터 써야 돼가지고 만년형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투명 다이어리가 질려가지고 일기를 잘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 다이어리가 오면은 새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일기를 써 나갈 거예요. 한번 해봐서 알죠. 걸어요. 남 있고. 거울이 생겨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게 거울이 진짜 넓어서 너무나 너무나 시원합니다. 그날입니다. 강심병. 오늘 점심은 콜라 수육입니다 지금부터 콜라로 수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쑥배송으로 받은 수육용 삼겹살 500g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을 잘라서 250g만 삶고 250g은 얼려서 다음에 또 수육을 해 먹어 보려고 해요 요거는 계량컵 대신 쓸 믹서기 컵입니다. 요게 한 250g이기 때문에 콜라도 대충 250ml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수육을 완성했습니다 짜잔 수육 완성했습니다. 이 사람 약간 관종이거든요. 저희 티로드 항공에 가장 빠르고 크게 타격을 줄수 있는 사람이. 티 음. 음. 엄마 보 너무 커니우 하실 되게 만들 지만. 확실 해요. 확실하니까 괜한 애 잡지 마세요. 그럼 다행천히 다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어천나112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이천 저의 쓰리오프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일 네, 데이로 출근을 해야 되가지고 알람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알람 설정을 다 했고요. 책 읽었더니 잠이 막오가지고 오늘은 일찍 자려고요. 이번 브이로그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